대구 중구 아파트 미분양이 한달세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청약 미달 속출에 이어 올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은 2177가구로 나타냈다. 대구 미분양은 8월 2365가구 9월 2,093가구, 10월 1,933가구로 2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다시 2,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동구 특정지역에 몰렸던 미분양이 중구로 확산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1월 말 기준 중구미분양은 778가구로 전월 대비 2.64배 급증했다. 중구미분양은 지난해 7월 38가구, 8월 193가구, 9월 162가구에서 10월, 11월 두달 연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8월 정점에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11월 말 기준으로도 대구 미분양의 47.8%가 동구에 몰려 여전히 미분양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미분양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대구 분양 시장의 적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던 지난달 청약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지난달 대구 6개 분양단지가 1, 2순위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모두 5곳에서 청약 미달이 잇따랐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과잉이 맞물린 결과다. 분양대행사 이룸의 맨디에 따르면 2020년 말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지난해 분양한 대구 46개 단지 중 일순위 청약 마감 단지는 7곳 뿐이다. 전 타입 미달을 기록한 단지도 4곳이나 나왔다. 공급 과잉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구 분양 물량은 17만 3천 가구로 연평균 1만 7천 3백 가구 수준이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만 가구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 이어졌다. 분양업계는 2천 가구 이상 대구 미분양 사태는 지난 2015년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공급 과잉 이후 5년 만이라며 그간 산업단지나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몰렸던 미분양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구 수성구 등 도심으로 확산하면서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